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오늘 블리즈컨라인에서 신규 확장팩 불모의 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확팩에서는 신규 키워드로 광폭이 나왔는데요. 광폭을 가진 하수인이 처음으로 피해를 받고 생존하면 발동되는 효과입니다. 또 성장형 주문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성장형 주문의 1레벨 카드는 보유한 만화 5가 되면 2레벨로 강화되고 보유한 만화 10이 되면 3레벨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하수인의 종족값이 있듯이 주문에도 주문속성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주문속성에는 비전, 지옥, 화염 냉기 신성, 자연, 암흑의 7가지 주문 속성이 있는데요. 이제 새로 출시되는 주문뿐만 아니라 모든 주문 카드에 서로 다른 7가지 속성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또각 직업별로 한 장씩 총 10장의 전설 용병하수인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주술사 용병하수인 부루칸이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와 함께 불모의 땅 예약 구매가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대형 묶음 상품과 일반 묶음 상품 두 가지로 예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하스스톤 접속만 하게 되면 어둠사냥 볼딩카드를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돌겸러들이라면 1년에 3번씩 새해 인사를 하게 되죠 친정에 한 번, 구정에 한번 그리고 마지막에 돌정에 한번 작년 불사조회에 이어서 올해는 그리핀의 해가 시작됩니다. 그리핀의 해에도 세번의 확장팩이 출시되는데요. 첫번째가 앞에 말씀드린 호드베이스의 불모의 땅이고 두번째 확장팩은 푸른 휘장과 푸른 구슬 모양을 보았을 때 얼라이언스 베이스의 확장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서원의 나뭇잎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이 격돌하는 모양으로 봤을 때 알터렛 계곡 관련 확장팩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번 그리핀에도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순서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데요. 얼마 전하스펀 소식으로 알려드린 기본 및 오리지널 카드 야생행, 그리고 235장의 새로운 핵심 세트, 2014년 출시 이후 모습을 재현한 클래식전이 1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됩니다. 블리즈컬 라인에서 안녕 로봇과 묘실도굴꾼 티리온 폴드릭, 그리고 화염구, 박물관 감시자, 암살이 핵심 세트로 포함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고, 기존의 전설 용족들 중에서 이세라, 말리고스, 데스윙은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카드의 성능이 완전히 바뀌어서 핵심 세트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핵심 세트 카드도 일부 공개되었는데요. 풋내기 방전술사, 지옥 영혼 간수, 대군주 룬타, 반에사 벤클리프, 암흑 속에서 번창하리라 라는 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또 주술사 카드 중에서 야수정령, 번개폭풍, 대제정령의 능력치가 상향되었고 주술사 영웅 능력에서 나오는 천벌의 토템이 삭제되고 대신 힘의 토템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클래식전 적용을 기념하여 20.0 패치가 적용된 뒤에 하스스톤에 접속하기만 해도 황금 오리지널 카드팩을 드린다고 하니 기억해놓으셨다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추가되는 새로운 게임 모드는 바로 하스스톤 용병단입니다. 하스스톤 용병단은 로그라이크 형식의 게임 모드인데요. 슬레이더 스파이어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하스스톤 용병단에서는 실바나스 윈드러너, 브레군주 라그나로스등 고유 능력을 지닌 용병들 중에서 용병을 선택해서 용병팀을 결성하게 되며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경험치와 전리품을 얻어나가며 진화해 가게 됩니다. 목표는 마지막 우두머리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PVE 형식으로만 있을 줄알았는 pvp 모드에서는 다른 플레이어 용병 팀과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네요 또 기존에 출시된 영웅들의 이야기에 이은 열명의 용병들의 이야기도 그리핀의 해에 순차적으로 매월 출시되고 첫편인 로카라의 이야기는 4월 7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복귀 플레이어와 신규 플레이어의 퀘스트 및 혜택도 변경될 예정인데요. 20.0 업데이트와 함께 말퓨리온, 티란데, 하카르를 상대하는 전투가 삭제되고 복귀 플레이어를 위한 전설 연계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최신 확장팩의 카드팩을 총 15개 받도록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신규 플레이어에게 주던 오리지널 팩도 최신 확장팩의 카드팩으로 대체된다고 하네요. 오늘 블리즈컨라인에서 발표된 하스스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 드리면 현재 하스스톤 접속만 하시게 되면 어둠사냥 볼진 카드, 블리자드 30주년 카드 뒷면을 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클래식전이 출시되는 20.0 업데이트 이후에는 하스스톤 접속만 하시게 되면 황금 오리지널 카드 백을 얻으실 수 있으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